헬로 o 1,2,3 나마스테 디디디바야 나마스테 디디바야 오늘 저희는 닭을 이용한 한국요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닭을 사러 왔답니다 닭집바야께서 바로 도축을 해서 신선한 상태의 닭을 구할 수 있었어요 총 1.7kg를 샀답니다 먼저 깨끗이 씻은 뒤 우유에 담아두어요 옆에선 아제이씨가 채소를 손질하고 있어요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지나면 우유를 버리고 닭을 한번더씻어주세요 오늘은 두 가지 요리를 할거라 따로 분리를 시켜두었어요 닭볶음탕과 후라이드치킨을 해보려고 합니다 닭볶음탕용 닭은 미리 살짝 삶아둘 거예요 지금 저는 싱크대 물을 사용했지만 인도에서 싱크대 물을 마시면 안됩니다. 저는 한번 삶고 삶은 물을 버릴거라 싱크대 물을 사용했어요. 이제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큰 팬을 올리고 물을 넣습니다. 정수된 물을 넣었어요. 감자와 고구마, 당근같이 익는데 오래 걸리는 아이들부터 넣어줍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한 컵. 진간장과 국간장을 섞은 간장 한 컵, 소금 조금을 넣어 줍니다. 양파와 닭도 넣어 주세요. 넘칠 것 같네요. 잘 익게 뚜껑을 덮어 마늘을 깜빡했네요. 밥마늘 넣고 뚜껑을 덮어 줍니다. 김치를 넣으려다가 넘칠 것 같아서 안 넣었는데 아저씨가 넣어달래요. 아저 아이풋 김치! 이번에 김장한 김치랍니다. 냉장고가 아닌 밖에서 보관해서 금방 익었어요. 밥도 하고 파도 넣었어요. 계란말이와 함께 밥 먹을 준비 완료! 잘먹겠습니다 이제 후라이드치킨을 만들 거예요 깨끗이 식... 깨끗이? 깨끗이 식힌 닭에 물기를 빼고 소금 조금, 강가루 작은 스푼, 고춧가루 작은 스푼, 마늘 큰 스푼 넣고 섞는데... 후추를 까먹었어요 후추까지 넣고 섞은 뒤 하루 재워두세요 다음날 양념이 잘 배인 닭과 감자 전분으로 닭을 튀길 거예요 닭에 전분을 묻히고 기름에 투하! 튀기는 소리 너무 좋아요 잠깐 튀기는 소리 듣고 갈까요? 두번 튀길 거라 겉이 노릇노릇해지면 꺼내주세요. 두 번째 튀기는 중이에요. 더 노릇노릇 갈색빛이 나면 꺼내줍니다. 아주 잘 익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크레이야 Like, k a l i subscribe, kalian dan a l h a m d u l i l h g a n t o bye. bye.